30분 오늘은 파워드 케이 첫방우을 가는 날 저력 이동 중입니다 아직도 겠어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일산으로 출발 신가자랑 신기하지요? 욕해도 욕해도 도이렇게도 욕해도 네 봤어요 해도욕 라브 세븐 이거 이이 아, 촬영 때 이거 해주셨죠? 몰라요. 그때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 딱 붙다고. 채이랬어요 <웃음> 응. 기억 안 나.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프롬프터가 있긴 한데 이 시간 처리는 키카드를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예습니다 네. 이 만듭니다. 파워부캠 러브세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m c 를 맡게 된 블라빛의 6번 구구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 전환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어,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멘트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그 팀들의 어 노래 한 소절씩 조금 하는 게 있어서 그 팀들의 노래를 한 번씩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배가 오프니 오늘 메뉴는 라라 서웨. I 로 o n t know. 로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까 리허설이 끝나고 지금 중간에 인터뷰 한거 말고는 지금 3시간째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음악 방송이래요. 대기가 길어요. 그리고 나는 MC여서 내가 무대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무대 리허설도 없잖아. 아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편집이 진짜 너무 웃겨. 자막 쓰는 거라요. <웃음> <웃음> <거품 벗어>. <웃음> <웃음> 이제 전출 리허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이곳에 시청자 여러분이 만듭니다. How to k e e 아 진짜. TV 조성가면안돼 m b e r 이게 고객 명단이 어떻게 나랑 비슷해? 아 없어요 뭐 이렇게. 리스테링이 뷰티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제품 잘 보이게 초청, 초청 맞으라고. 갑자기 대본 보는 척.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 어, 미래 글로벌 K-팝 스타가 결정된다는 사실 톤을 높여야 돼. MC 할 때는 톤을 높여줘야 이게 약간 전체 프로그램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 이런 음악 방송에서는 특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내가 봤더니 다들 너무 말랐더라 나만 거대해 나만 거대해 진짜 아이돌들 이렇게 다 말랐는데 난 아이돌 아니, 아니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곧 본방을 들어갑니다 조금씩은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블루로 오시면갑니다갑자기일하 가우, 케이. 가미가? 이갑니 가미가? 가야가가안가가가가이가 가미가? 가미가? 잠깐 나와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여기가 물자국이 났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붙였더니 조금 조금 이게 많이 마른 거예요 신기하다 마르긴 한다 이거 하워브케일스케줄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전 끝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짜자잔! 사복으로 이거는 오늘 저 오신 팬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조답. 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베이터 탑승. 차를 탑니다. 문열어줘요문 열어주세요 왜 잠가유 문 열어줘 대식으로 출발 안녕 잘가요 어, 총 맞다 이거, 고마워요 진짜 약속 지켰네 네. 술에 타먹으라고 아, 술에 타먹으라고 요거는? <웃음> 나머지는 가서 사모님이랑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안녕 오늘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안녕. 안녕. 말녕안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리가수 굉장히 낯섭니다. 회식으로 회 먹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 음, 엄청 커요. 노량진 수산시장 처음 와보는데. 예, 첫 번째. 얘랑 아마. 안 먹은 거야? 참 아니 왜 이렇게. 그래. 자, <웃음> 같이 대 혼자 <웃음> 이제 회식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곤해요. 굉장히 졸려요. 아.